조직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회사 의존형 인간이 되거나 누군가한테 의존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그 사람이 떠나거나 조직이 없어지거나 나를 내쳤을 때나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내 업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이제 필수로 요구되는데 이게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이에요 요즘 뭐안 힘든 음...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국상 취업이 어렵다거나 이제 막 어떤 시험을 봐야 했던 어떤 그 나이대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 가장 이제 힘들 겁니다 어 저한테 이제 오는 메일 중에도 음 입사가 완료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음 입사 보류가 돼 가지고 1년 동안 지금 경제생활을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어 30대 구독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 면접까지 다 완료됐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입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 그 사정 때문에 입사가 보류되는데 올해 10월까지 어, 입사를 시키겠다 했지만 다시 한번 무기한 어, 보류를 하는 바람에 음. 또 생계를 위해서 지금 알바를 해야 되는 그 상황들 그 상황에 직면한 예비 승무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자 그만큼 지금은 조직 자체도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자구책을 꾸리는 그 시대 언젠가는 오는 그 시대인데 그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 엄청나게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직종이라고 했던 뭐 항공기 기장 그리고 은행원 자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화이트 칼라들도 영원한 화이트 칼라가 될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을 일을 내가 병행을 해야 되는 건물주들도 택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차인이 없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라이더 어플을 깔고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항공기 기장도 비행기가 지금 뜨지 않으니까 택배를 하면서 지금 부업을 병해가고 있다는 인터뷰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어딘가에 속해야 돈을 벌수 있게끔 모든 걸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회사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이단화가 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생활을 못한다는 그 고정관념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시기가 또한 요즘이에요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재화가 있어야 되고 이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자이 재화도 없고 이 터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서 남의 물건을 남의 장소에서 대신 판매해 주는 게 이게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사정상, 아니면 앞으로,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개인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내가 재화도 만들고, 이 장소도 만들면 됩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컨텐츠는 뭡니까? 아주 전통적인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내 이야기예요. 자,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는 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자, 블로거도 마찬가지고. 자 작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한 축이 있고 나머지 축에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플랫폼은 장소 개념이죠 상품이나 컨텐츠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라인 카페 온라인 건물주 라고도 하죠 페이스북 아, 페이지나 그룹 하나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경제생활을 하려면 항상 나를 판매를 해야 했어요 어떤 구직을 하기 위해선 내가 누구고 어떠한 능력에 어떠한 직급에 맞춰진 인재라는 걸내 스스로가 피력을 해야 했어요 자 피력을 하고 어필을 해야 했는데 회사에서 정한 그 규정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정말 내 능력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맞춰가지고 700, 800 넘으면 일단은 1차 조건은 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익점수 그거 회사 생활하면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개발하고 하는 게 나이 먹을수록 굉장히 허무해져요. 진짜 내 업과 이어지는 건내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해보고 기록을 남기고 유통을 시키는 거. 자, 이게 개인의 시대. 내가 혼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니면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온라인 카페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끊임없이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에 공감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냐 없느냐, 그게 내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누구나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는 유통이 되고 누구의 이야기는 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러니까 일기장에 그냥 있거나 서랍 속에 있는 내 글은 내 콘텐츠는 유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경유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지고 불특정다수한테 보여지고 출판사로부터 우레도 받고 작가로 내가 업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뭐 강사로 이어나가기도 하고 이 파이프라인이 파생이 돼야 되는데. 내 콘텐츠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고 남의 콘텐츠, 남의 일 남의 일을 해주는 거에만 너무 이게 심취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시대는 오고 있는데 나한테 집중을 못하고 어딘가에 꼭 속해서 누군가의 재화를 대신 판매해 줘야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자, 이거에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한계는 오게 됩니다.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콘텐츠도 가지고 플랫폼도 가지는 거. 자두 가지면 다금상첨화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떤 것부터 손을 댈 것인가 노력을 가할 것인가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콘텐츠가 있으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을 나중에 섭외를 하면 돼요. 내가 플랫폼이 있으면 콘텐츠를 가진 사람과 나중에 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모든 걸다 가질 생각보다는 한 가지 먼저 잘하고 내가 없는 거는 누군가가 보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없는 거는 내가 보완해 주면 돼요. 오히려 직장은 한번 내가 거쳐갈 곳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 그 훈련 장소지 그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라고 알았다가 그 목적지가 나를 배신을 할때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플랜 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설수 있는 그 연습을 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단편적인 어떤 게 떠나가더라도 이게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 혼자서 그냥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생산 도구를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꼭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오프라인 창업만 하는 게그 창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거. 그 글이 책이 되고 그 책이 작가라는 직업도 만들어내고 또 강의를 할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 가지고 책상 없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해 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인식 창업은 꼭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스터드를한 지도 지금 부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만 원 드릴 필요 없이 열정만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카페 오셔가지고 스터디 미션까지 클리어하시고 선물도 받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도 한번 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배우면서 같이 성장을 해보고 싶습니다.